눈이 깊은 경우 그 눈알이 그 뒤로 들어가 그 뇌와 가까운 것이 아니고 눈알 위에 그 눈썹뼈 수프라 오비탈 리지라고 하는 안화상 윤기가 눈보다 더 전방으로 위치해 있고 콧대의 높이가 아주 높아 가지고